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팔복의 말씀 네, 봅니다 우리 팔복 전체를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심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한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한번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은혜가 팔복이 우리 집사님 장노님 우리 군사님의 복이길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소리 내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어, 이 팔복은 그냥 받으면 좋고 뭐안 받으면 그냥 그렇고가 아니라 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내가 정말 천국 가는 백성인가? 나는 정말 진정한 크리찬으로 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하면서 그러니까 천국 가는 성도의 특징들이 팔복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가 팔복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에 꼭 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 일곱째 복인데, 자 그동안에 우리 한 여섯째 복까지 쭉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듬보면서잘 어, 생각은 안 나겠지만 제가 다시 요약해드리면 아하 맞아 그렇게 아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제일 복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나는 영적 파탄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내게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살수 있어요. 그건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가난한 마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제일복이 부어진 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더욱 채워지기를 바라는 복 그것이 제일복인 것이죠. 자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이 복은 애통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군가 내실상을 알게 되죠. 베드로가 어 게네사렛 호스과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았지만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 딱 조우하게 돼 인카운트 하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자기 실상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주님 앞에 그 밝은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애통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죄, 허물만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더 눈이 뜨여져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우리 이웃, 이 나라의 민족의 죄까지도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이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 삼복이 어떤 복입니까? 삼복은 온유한 자다 그래서 온유한 자자이 온유한 자를 다룰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내 뜻도 내 소원도 주님께서 우리가 강구하면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더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통제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어되어지는 것 아멘! 내가 오늘 막 지금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까지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 갈망할 때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뭐 그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잘 믿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일날 내가 예배 참석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듯이 간절히 주님을 더욱 찾자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자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이게 고갈되어지고 내 안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방전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가수로 채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영적 활력이 살아나는 인생 이자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예, 적당히 대충 대충 막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늘 갈망하는 것더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주시옵소서.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나가시길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세요 극률이 여기는 자, 극률이 여기는 자. 극률이 여기는 자. <웃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은데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주저없이 속죄의 은혜 속죄라고 제가 대답할 거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마어마한 은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죄 은총보다더큰 복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아는데 내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 삶의 마지막이 그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뻔히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고 최고의 은혜죠 속죄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 은혜로 용서 안 받았는데 나는 그 극률하심으로 오늘도 극률하심 잊고 사는데 내가 받은 은혜로 우리 이웃과 남에게도 그 용서를 베풀고 살고 극률을 우리가 행하고 살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더 극률을 더듣기 위해서 날마다 극률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극률이 여기는 자의 복인 것이죠. 이야, 저도 이 복이 너무너무 탐납니다. 너무너무 탐이 나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여섯째 복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 어,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겠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뭐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청결이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불결해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비울 줄 알고 마음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이 의지 가지고 내 어떤 결심 가지고 잘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편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루를 채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어지고 청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청결함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나누어진 것,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청결함이라 그랬어요. 그 나누어지는 것은 이게 청결함의 반대인 거죠. 계속 우리의 눈이 한 번은 하나님 봤다가 한 번은 세상 눈치 봤다가 계속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더욱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욱 더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그냥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또렷히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크게 볼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볼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 6의 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 7복까지 왔는데요 자, 7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제 1복에서 6복까지는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복을 말씀하셨다면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이제 이 성도들이 그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제칠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수평적인 삶의 장들 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드는 자다, 화해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자로. 헬라어로 에이렌의 포이오스라는 뜻인데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평화를 무심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평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즉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자가 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관계가 갑자기 소목소목해졌어요 아, 회복되어야 될 텐데 화목해질 텐데 하고 넋두리만 그냥 늘어놓지 말고 즉극적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네가 피스메이커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면 아이고 뭐 지가 내안 보겠다고 하면 뭐안 보지 뭐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사를 보면 이제 피스메이커도 있고 트러블메이커도 있죠 이두 가지로 이렇게 또 구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하던 마을에 평안하던 교회에 평안하던 공동체 어떤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이상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고요 갑자기 뭐 상처받았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면서 막네편내편 네편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크라고 말하죠 피스메이크의 반대자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 복을 적게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인복이라고 그러죠 인복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복되게 하려면 은 교인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는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교우들에게는 좋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까지 좋은 교인들을 만났어요 이제까지요. 제가 교육 전도사부터 치면한 35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꽤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목회에 제가 이렇게 담당하게 됐는데 3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트러블 메이크 때문에 제가 섬긴 교회가 싸우고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야, 저는 이점에서 너무 너무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어느 장소, 어느 모임, 어느 직장, 어느 단체 가더라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먼저 우리가 평화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 뭐냐? 가정이죠. 가장 기본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가정의 화목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평화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기본 중의 기본. 예전에 그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회장님 계셨잖아요. 이분이 책한권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책 이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회사에 중력이 되려고 하면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는 문구가 나와요. 어,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상이. 정말 대기업에 이 간부급으로 올라가려면 가정생활을 거의 포기할 정도로 회사에 완전히 올인해야 그 이제 중력으로 올라가고 간부로 올라가지 뭐 대충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김우중 회장이 일찍 그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 중력이 되려면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저는 이거 큰 착각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큰 착각이죠. 이건 목적과 수단을 사실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정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일과 직업은 수단이라고요 수단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신 것은 창조의 위대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천되어 갑니다 변해져 갑니다 사냥하다가 사냥감이 없으면 양을 키웠고 양을 끌고 다니다가 힘들면 또내가나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또 고기를 잡든지 이렇게 했어요. 또 농사를 짓든지 직업은 변천해 왔어요. 또 앞으로도 변천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위하여 가정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평균 수명은 한 30년 정도로 하잖아요. 직장생활 여러 한 30년 정도 하면 거의 다할 거예요. 그 20, 30년 정도 하는 그게 올인에서 산다 그것이 내 목적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수단이에요 가정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목적인 이 가정생활이 왜 화목하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될 수가 있겠죠 뭐 가정상담 심리학적으로 뭐 부부관계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왜가정이 화목하지 못할까 왜 가정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을 싸울까 그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소 4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이죠 죄성 정욕이에요 이기적인 욕심 그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이 정욕이란 정욕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툼과 어떤 싸움들을 완화시키고 또 없애려면 뭐 해야 될까? 그 욕심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원리가 양보잖아요 양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원리죠 가정생활의 원리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이 되려면 반씩 잘라야 돼요 반을 양보해야 된다고요 콩두 개가 있는데 콩두 개가 하나로 합치려면 반텅 잘라가지고 붙여야 콩이 하나가 되듯이 가정에 하나가 되듯이 반을 양보할 줄 알아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1을 2분의 1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보면 양보는 커녕 계속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더 함옥하겠습니까? 자기 어떤 내려놓음, 양보 또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없는데 계속 나오는 게 뭐겠어요? 티격태격 밖에 할수 없죠. 왜 당신 왜날 위하지 않나? 왜 나를 더 생각해 주지 않아? 자기는 짤을, 짤을, 짤라고. 이것 있어야 되는데, 양보 없는 가정은 결코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계속 싸우고 다투는 거다. 그런데 왜 싸우는 걸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살아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답이 뭐냐 좋은 저도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정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클리닉도 많이 받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지만 답은 간단해요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행복하게 믿으면 부부 사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결혼이나 배우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생활에 나를 행복해 주겠지 아내가 나를 행복해 주겠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살면서 영원한 영생 축복을 지금 받고 살고 있어요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좀 바가지 좀 긁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행복자를 만났는데 그렇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숙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걸 적었어요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하늘,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너무나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하늘로부터 담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스러운 하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남편을 하늘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원망스러운 하늘이 그가 부모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하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더해주시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뭡니까? 정말 복된 결혼은 예수 믿고 행복을 찾은 사람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배우자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나 행복이 더 필요하고. 난 행복이 더 필요한 게 당신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난 자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자는 그 예수님의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행복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행복 당신에게 주고 싶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배우자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 사랑해 줘야 된다. 따지고 논장할 게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면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내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순종이 나와요. 남편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 죽으면 사랑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 더잘 믿으면 거기서 해결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부부 싸움을 하려고 해도 할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행복하게 믿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별로 싸움할 게 없어요 안 믿으시네 예수님 행복하게 믿는데 뭐, 뭐, 뭐, 뭐가 뭐뭐뭐 아쉬워서 당신 또더 줘야 된다고 더 내게 해줘야 된다고 그냥 예수님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데 그래서 야 우리 가정생활의 목표는 뭐 상담받고 뭐 문제 해결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말 가정생활의 목표는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님 행복하게 믿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행복하게 믿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을 가정생활의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가정안에 평화 우리 모두 다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와 또이 교회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노예 안에 이 교회 소식들을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교회 안에 싸움들이 제법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오르냐 그르나로 싸우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싸우고 잘해보자고 또 싸우고 아이고 잘해보자고 도 싸워요 아시죠? 또 드러내고 싸우지 않아도 속으로는 안 믿는 남만 못하게 여기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남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예요 그리고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싸워도 되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렇고 싸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천국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냐? 서로 함께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자랑은 교인수나 예배당 건물이 그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게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 화평하게 지내는 것 즐겁게 다정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화목하고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10편 133편은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의 말씀인데, 이 10편 133편을 보면, 화목하고 하나된 교회, 평화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 지금 10편 133편은 그 성전을 향해 순례자들이 지은 아, 지은 것이 아니라 노래를 이시0편 보고 부르면서 함께 성지 순례를 가는데 순례자들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이 10편으로 노래하면서를 축복했는데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 함께 정답게 지내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위로요 기쁨이었어요 그게 1절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어,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베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아론이 기름붐 받을 때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보면 그 기름이 내려와서 수염을 타고 이게 수염 밑에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화평함으로 잘 어울려 지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으로 체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삼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헐몬의 이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곧 영생이로다. 자,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정상에 쌓인 눈과 많은 양의 이슬이 이 요단강으로 흘러 건조한 지역인 이스라엘이 그 헐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과 그 쌓인 눈에서 내린 그눈 눈이 녹으면 그 물이 되 있잖아요. 그 물이 참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흘러내려. 이스라엘이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평하게 지내는 성도 이 교회 성도들과 지역사회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기름 붐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시온산, 헐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과 그눈 쌓인 그문에서 내린 그 물들이 이스라엘 땅을 풍족하게 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은혜와 혜택을 입더라 1절이 뭐냐? 함께 어울려 지내는 성도들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하나 되면, 이 교회가 연합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 가족 평안해지고 내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이게 흘러 내려온다는, 흘러 내려온다는 교회를 비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켜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뭐 대저 이 지역이 뭐 어마어마하게 개발된다는 소식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모르나요?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뭐 지금 뭐 신도시 개발 때문에 LH 사건 때문에 지금 막 엉망이 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뭐또 정권이 또 바뀌고 선거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번에는 좀 아, 믿어보려고 생각해요. 이 우리 교회 바로 앞 부분부터 이렇게 18,000호 어마어마한 이제 소뭐근 신도시 가까이 수준이 이제 개발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식 딱 듣고 제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이야 진짜 우리 새날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정말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딱 생각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혼자만의 착각은 꼭 아니길 좀 바랍니다. 하, 네. 이게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게. 그 우리 교회가 착 이쪽으로 향한 십자가 높이 들어서 반듯하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교회가 여기 지역의로컬 처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이 이 교회로, 이 새날교가 헐몬살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내리는 귀은혜와 기름붐과 그 인재가 이 대저 땅이 땅다 계속 지금까지도 적서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지역이 앞으로 복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날교회 탄임 목사인 저를 비롯한 우리 장모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지금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다.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되도록,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힘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만 전념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더 심각한 전념, 이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미움을 가지고, 원망함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화내고, 분노하고, 이거는 이 공동체의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 심각한 바이러스.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14장 10절을 읽고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느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그 비판적인 생각이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서서히 그 굳어진 섭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딴 목사가 아니라 여기서 있는 김 목사입니다. 예, 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환경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안에 싸움,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작은 거지만, 이유야 없다든지 이게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눈이 뜨여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마음의 단도를 하고 삽니다. 마음의 단도를 하고 목회를 하죠. 결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금방 눈만 감으면 또 또 이것 때문에 막 비판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판단의 마음들이 생겨날 때 결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마귀는 딱 원하는 각본이 있어요 많은 각본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마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살면 돼요 반대로 공동체 안에 작은 분노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성과 악에 대해서 우리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 평화 이 부분을 하더라도 마태봉 5장의 평화가 있고 마태봉 10장의 평화가 나오는데 마태봉 5장은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나 1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상반되는 거죠 자이 부분에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왜 예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장에는 검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놓고는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하다 보면 우리가 범하는 보편적인 오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무조건 자기와 다르면 다 틀린 것이고 자기와 다르면 불의한 것이고 그건 사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함부로 정의의 칼을 들이대고 정지하는 것 적대시하는 것 자기 다르면 편을 나눠버려 진영 논리로 가. 그래서 세상을 온통 전쟁터로 불화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사회가 지금 이 꼴입니다. 진영 논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금 나눠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적으로 규정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와 다르다고 칼을 휘두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다른 것 인정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진영 나누고 여러분 그런 우리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고 비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그 틀림을 악으로 규정하고 편가르고 함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려고 해야 돼 평화하려고 애써야 돼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지금 4월 달 재보궐선거 있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요 기호 다른 사람 찍는다고 여러분 그런 시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1번 찍을 수도 있고 2번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안에 너 나하고 다른 사람 찍네 그런다고 그냥 하, 나하고 맞지 않아 서로 평가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4월달 재벌선거들 우리 장사님들 정치진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려하는 지도자만 세워달라고 아멘 시민을 사랑하고 부산을 사랑하는 그 지도자만 세워달라고 해야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로 깔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아니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다르더라고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다르더라고 아희한하대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다름은 틀린 겁니까? 내 안에는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 결혼생활 안에서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이 적이 아니고 다름이 악이 아니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결혼생활이고 그것이 가정생활이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힘써라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 새날 우리 성도 어린들은 정말 피스메이커 무조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마음 꼭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라 일컬을 받는다 그러면 이말씀아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증감을 받는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술의 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다워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거예요 더큰 사랑과 용서를 삶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 엄마,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더큰 용서, 더큰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일자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아버지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큰 용서와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게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큰 용서와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고개 숙여지던가요? 더큰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 화평은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고 샬롬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보이기를 원하시죠? 또늘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성프란시스의이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원정에서 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너나 할것 없이 성지 탈환을 소리 높여 외치며 십자방패와 칼을 들고 설칠때 아시시에 사는 성자 프랜치스코그 성자가 아주 유명한 기도 하나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기도죠 자, 이 평화의 기도를 오늘 마무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의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의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의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의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의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으로서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요 우리 손을 좀 위쪽으로 좀 펍시다 오늘 우리 샬롬의 이 복을 꼭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스메이크가 되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만들어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예 주님 나는 트러블 메이크가 아닌 피스메이크로 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손을 펴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주여라고 부르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라지 <목소리도> 으로 형다르지 아니하고 진영도리와는나르지 아니하고 주님들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 있는 이 재성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재성과 우리와 싸울 줄 아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따로 하고 틀림과 악으로 규정하고 형다르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 안에 이 샬롬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샬롬을 만들어내는 하나 님의 아들로, 하나 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